안녕하세요 오늘요 이거 북어 콜레겐이 풍부한 북어 껍질로 튀김을 할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튀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구독이 10만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사랑하고요 <웃음> 고맙습니다 이거 북어를 어, 깨끗이 이렇게 어, 이게 지느러미랑 이거, 이거 뼈 있는데 밝아내고 깨끗이 따듬어서 이게 좀 이게 말릴 때 이게 먼지가 좀 끼어 있으니까 깨끗한 행주로 좀한 번씩 문대주시고 너무 큰거 이렇게 반 이렇게 갈르면돼요안 갈라도 상관 없는데 반을 갈라주면은 너무 큰 크면 또 먹기가 나쁘니까 갈라주면 되고요 이게 다 따뜻었어요 이렇게 이게 이런게 나왔어요 뼈 가시 가에 이런거는 다 빼내야 돼 그리고 껍데기만 이게 다튀겨 넣으면 안돼요다 오그라져 가지고 좀 바삭바삭 해야 되니까. 따라다 오그라졌네. 반우부리야. 다 반우리를불 끄고, 이 정도만 튀기면. 이렇게 다 튀겼는데요. 음, 이게 바삭바삭해요, 지금요. 뜨거워.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어줘야 돼. 소금. 조금 조금 넣어주고 아, 설탕 설탕도 좀 넣어주고 이건 자일로스 설탕이에요 몸에 흡수가 많이 안 된다 그래요 깨소금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, 설탕하고 소금하고잘 풀어지게 이거는 이제 달고 안다는 거는 입맛에 따라서 많이 달게 드시려면 설탕을 많이 넣고 조금 달게 드시려면 조금만 넣고 그래서 이게 밥 반찬도 되고 아, 맥주 안주도 되고 바삭바삭하니 두고 먹어도 괜찮네요 그래서 지퍼백에다가 지퍼백에 다 이렇게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서 먹으면 아주 바삭바삭하고 이거를 공기를 좀 넣어가지고 빵빵하게 안부슬에 구워 먹어도 안부스러 이렇게 해서 넣고 드시면 어 몸에도 좋고 콜라게 많이 드시고 맥주 안주 밥반밥 밥 반찬 다양하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어 10만 되는 거를요 너무 감사하고 음, 사랑하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.